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선물옵션 기초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선물과 옵션 수익률 을 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금요일장이 흘러왔던 걸 생각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옵션의 기초교육을 해서 잠시 해 보도록 하죠. 자 선물옵션은 뭐냐 이거죠. 선물과 옵션인데 선물 과 옵션을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선물 과 옵션은 기초자산은 똑같습니다.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지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도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죠. 주식도 상승할 거라고 보면 매수를 하는 거고 하락할 거나라고 생각하면 매도를 해버려야 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 자산 코스피 200지수를 맞추는 게임을 합니다. 코스피 200지수는 200개 종목 우량 종목에 대한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걸 현물이라고 하죠. 이제 선물 옵션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이 천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사전 교육도 필요하고 뭐 투자도 필요합니다. 지금 1월 28일 금요일장에 선물지수는 356.60으로 마쳤습니다 이걸 다 제가 카피를 해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다 계좌를 해 가지고 356.60이죠. 선물 현재까지 해 가지고 다기재를 했습니다. 자 이게 356.60 인데 이걸 거래를 한단 말이죠 지수라는 것은 항상 100 이라는게 존재하고 100 에서 지금 356.60 입니다 자이이 거래 금액이 얼마냐 니 한계약이 얼마냐 그죠 금액이 여기다가 356.60 에다가 25만원 곱해요 거래승수 이 거래승수 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물 한계약당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8,900만 원이 있어야 되죠. 8,915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 이 금액이 커지는 거죠.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 이 거래 금액도 커지는 거고, 선물 지수가 만약 뭐 100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2,5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선물 지수에 따라서 이 거래 금액은 달라집니다. 현재 지금은 한 계약당 8,900 15만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물을 매매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잡습니다. 뭐 보통 7.5% 8% 변동이 돼요 달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10% 라고 가정하고 890만 원이 있으면 이한 계약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하고 매수하고. 자 그러면 옵션도 마찬가지로 기본 예탁금이 다 1000만원만 있으면 옵션을 매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물은, 한 계약당, 대략 1 천만 원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옵션은 어떻게 되느냐. 옵션은, 행사 가격대별로 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죠? 행사 가격대별로. 자, 행사 가격은 매도 행사 가격도 있고, 매수 행사 가격도 있습니다. 콜 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 행사 가격이라고 쓰고, 풋 옵션은 매도 행사가이라고 합니다. 2.5 단위로 종목이 엄청 많아요. 옵션은. 선물은 종목이 몇개안 돼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있고 옵션은 매달 있습니다. 매달. 2월, 3월, 4월, 5월, 6월. 매달 있고 또 행사 가격대별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350짜리 있고 뭐 300, 350짜리 있으면 352.5 단위로 또 위로 쭉 있고 아래로 쭉 있고 2.5 단위로 해 가지고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이 가격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옵션 가격은? 옵션 가격은 0.0일부터 시작해요. 무한대까지 존재합니다. 네. 가격은 선물도 무한대까지 존재하죠. 그죠? 무한대까지 존재합니다. 자, 한 계약당 옵션은 얼마냐? 만약에 0.01 이다 치면 네, 여기다가 똑같이 선물도 25만원 곱하죠. 거래승수 마찬가지입니다. 옵션도 어, 거래승수는 25만원 곱합니다. 그래서 0.01 옛날 같으면 10만원 곱했거든요. 그래서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원입니다. 0.01이 2500원이에요. 옛날에는 10만원이었거든요. 거래승수가 그래서 항상 0.01을 1000원 1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0원 1000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예, 이게 2500 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면 되겠죠. 그래승수라는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옵션 가격이 만약에 0.01이 아니고 1.00이다 이거죠. 1.00이면 1포인트죠. 1포인트면 얼마나 이거죠. 예. 1포인트 곱하기 25만원 하면 예. 25만원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 가격 1포인트는 25만원. 선물도 1포인트도 25만원 입니다. 선물이 1포인트가 오르면 25만원 수익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돈은 얼마 필요합니까? 거의 1000만원 필요하죠.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1포인트 오르면, 네, 25만원 가지고 25만원을 버는 거죠. 1포인트 있으면 1000만원 같으면, 네, 1000만원을 버는 거죠. 100%니까,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레버리지가 높아요, 옵션은. 근데 이것도 월물 옵션인데, 월물 옵션보다도 위클 옵션이 나와서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자, 위클 옵션은 지금 첫 상장일이 2019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2년 조금 더 지났어요, 지금. 3년째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예, 위클리 옵션은 매주 목요일에 탄생해서 다음주 목요일에 만기이 되면서 소멸합니다. 예, 목요일 탄생합니다. 금요일 탄생하는게 아니에요. 목요일날 탄생하기 때문에 이번주 위클리 옵션은 하고 다음주 위클리 옵션이 두가지가 매매가 됩니다. 목요일은. 음. 자 오늘 기초 교육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선물과 옵션 수익률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재해가지고 선물도 기재해서 금요일장 정확하게 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클리 옵션에 대한 가격이 1.83점이 됐던 거 이거 저가에 0.25였는데 종가로 1.83이 되었습니다. 콜입니다. 위클리 콜 02가 2월달이고 w 1이 첫째 주라는 뜻이죠3 6 0이행사가격이라는 거죠. 콜이니까 매수 행사 가격입니다. 360에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를 만기일 동시 종가에 음, 그래서 360 이상 이 코스피 200 지수가 360 이상 갈 거다 라는 것에 배팅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는 현재 357.98 이니까 지금 만약 만기일이 되었다고 하면 이거는 꽝입니다. 지금 가격은 1.83 인데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360 이상 가야 돼요. 코스피 백지수가 360 이상 가야 이거는 수익이 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1.83 보다 더 올라가야 되니까 361.83 이상 가야 돼요. 요 지금 지불한 프리미엄 가격이 1.83 이기 때문에 여기다 1.83을 더 해야 되겠죠. 361.83 이상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위클리 옵션은 이렇게 해서 저점 대비해서 지금 종가가 그죠. 1.83인데, 저점은 0.25였어요. 632%입니다. 6배 터졌어요. 1천만원 어치 사면은 6320만이 된 거죠. 지금 이건 이제 하루 전날, 지금 만기일 하루 전날 거래된 겁니다. 1월 28일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이게. 자, 연휴, 설 연휴 지나면 바로 목요일 만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이 위클리 옵션입니다. 자, 2월 물 옵션 한번 볼까요? 2월 물 옵션은 저가는 0.68이었습니다. 콜 367.5짜리. 자, 2022년 02가 2월이는 뜻이고, 콜이니까 매수 행사 가격입니다. 367.5 이상으로 가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은 357.98 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만기이라고 되면 이거는꽝 입니다. 현재 금액은 1.77 이죠. 여기에다가 25만원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가는 0.68 이었는데 종가는 1.77 이었습니다. 그때의 수익률은 지금 160% 입니다. 저가 대비해서 160%가 수익이 난 거죠. 그 1000만원 짜리가 26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1,000만 원이 수익이 1,600이니까 합하면 2,600이 되죠. 그래서 1,000만 원이 2,600만 원이 된 거고, 위클리는 1,000만 원이 6, 1,000만 원이 7,320만 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1,000만 원이 7,320만 원. 수익이 6,320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은 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자삼물물 선물 저가 대비해서 저가는 347.45 였는데 종가는 356.60 이었습니다 그래서 9.15 포인트가 올랐어요 1포인트당 25만원이죠 그죠 그 상승률은 저가 대비해서 2.6% 입니다 주식 같으면 2.6% 밖에 수익을 취할 수가 없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2.6% 근데 선물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증거금을 뭐 7.5%도 할 경우에는 뭐 6배 이렇게 되는데 일단 증거금 10% 가정하면 레버리지는 10배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26%가 되죠. 여기다가 10배를 곱하면 26% 즉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수익이 26% 니까 26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원 가지고 2월물 옵션 옵션 367.5 0짜리를 만나게 매수를 했다고 하면 저점에 똑같은 시점이죠. 저가는 0.68 이고 종가는 1.77 이었습니다. 그래서 1.77 0.68 하니까 그 폭이 1.09 가 되었죠. 1.09 나누기 저가 0.68 하니까 저가 대비해서 1 6 0가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물 옵션이 그렇죠? 그래서 2배 그러면 선물은 2 6 수익이고 자이월물 어, 옵션은 어, 1 6 0입니다 그래서 선물에 비해서 이 이월물 옵션이 6배의 수익이 높습니다. 6배. 즉이월물 옵션을 만약에 1천만원을 투자했으면 수익이 160프로니까 어, 160 1천만원 곱하기 160%로 하니까 1,600만원 되는거죠 주식은 26만원 밖에 안돼요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선물은 260만원 수입 2월물 옵션은 1,600만원 수입 자 여러분 선물 투자 하실랍니까 2월물 옵션에 투자 하실랍니까 같은 천만원 가지고 당연히 2월물 옵션을 투자하는게 빨리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물론 깡통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유클리 옵션은 유클리 옵션 360자리를 해보면 정가가는 0.25였습니다. 중가는 1.83. 1.83에서 0.25하니까 1.58이 수익이 난 거죠. 1.58 나누기 저가 0.25하니까 이게 632%가 수익률이 난 겁니다. 자, 2월물 옵션에 비해서 무려 나눠보면 4배 정도 수익이 높습니다. 위클리가 이 월물 옵션에 비해서 지금 4배 정도 수익률이 높아요. 항상 월물 옵션보다는 이 위클리 옵션이 수익이 높아요. 자, 만약에 1000만원 투자했으면 은 수익이 6320만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수익률로 하면은 벌 이게 체감이 안와 닿습니다. 이게 뭐 프로테지가 뭐 얼마인지 근데 막상 천만을 같은 천만을 투자했다고 딱 가정하면 은딱 나오죠. 주식은 26만원, 그죠. 주식은 2.6%니까 천만원 투자해봐야 26만원밖에 못 봅니다. 근데 선물은 선물은 천만원 투자하면 260만원 수익 나는 거죠. 차이점을 좀 알겠죠. 선물은 260만원 수익이고. 주식은 26만원입니다. 하루 종일, 어, 2.6% 올랐기 때문에. 자, 2월 옵션은 1천만원 투자하면 1600만원 수익입니다. 뭐, 비교 불가능하죠? 6배나 높으니까, 그죠? 자, 이또 2월 물 옵션에 비해서 또 위클리 옵션은 4배가 더 높습니다. 6320만원 수익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차이나죠? 주식은 26만원. <웃음> 요 끝에 요게 26만원 아닙니까? 위클리는 6,320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클리 옵션에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겠죠. 물론 깡통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초단타 매매를 하거나 또 추세장에서 잘 맞추면 되는데 예, 잘 맞추지 못하면 또 깡통으로 치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문학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을 이 비교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 카페 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폭락에서 404배가 터진 종목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이 하락장에서는 이 옵션에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교육은 뭐 옵션의 종류는 콜 옵션이 있고, 푸드 어, 옵션이 있죠. 콜 옵션. 자, 이게 콜이란 것은 매수한다는 뜻이죠. 매수. 아주 기초교육인데, 매수한다. 코스피 200지수를 매수한다는 뜻이고, 푸드 옵션은 매도한다. 만길 종가 시점에 코스피 200지수를 매도한다는 겁니다. 푸드 옵션. 자 미국에서 다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콜, 부르다, 노타, 뭐 푸시 노타인데 예, 콜이니까 매수한다는 뜻입니다. 예, 상승할 때이 예, 콜옵션은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고스피 200 지수가 하락하면 푸옵션에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 어, 모의 투자를 병행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선물과 옵션 수익률 비교를 알아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